칠롱이루랑 풋지리야 야로 당구 뷰리라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손녀 두가려 이래 하가것가니어니는 니가 느냐니 살고 못 살기도 못니기거든니 신을 알리신 거 똑띠야 야보소 할루야아도도덥소만 I'm not going to 식돌아 이리 오너라 <웃음> 너의 그래부지가 <웃음> 똑하고 <웃음> 모호진 양말짓 오금천지도 있느니